공고하는사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지금 저는 녹본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녹본동 주민센터에 와서 서전착표를 했는데요. 어, 줄을 1m 간격으로 쓸수 있도록 녹색 청테이프로 1m 간격마다 바닥에 표시를 해뒀어요. 그래서 그 표시된 것 밟고 사람들이 이제 서있고 어,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면 은손세정지를 먼저 줘서 손 세정제로 손을 닦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체온을 재고 비닐장갑을 줍니다. 비닐장갑을 끼고 어, 마찬가지로 1m 간격으로 떨어져있게 표시되어있는 청테이프 그 표시를 어, 따라서 투표소에 들어가게 되면 은 침대증을 교부하고 투표용지 2장을 발급받은 다음에 투표소에 들어가서 어, 투표한 후에 하나의 투표함에다 2장을 다넣더라고요 넣고 나와서 내려오면 됩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길이 긴데 저도 굉장히 이제 길 길게선 길을 따라서 투표를 했는데 어, 대략 시간 한 1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들 나오셨다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사전 투표 많이 참여해 주세요. 누구 뽑으셨어요? 비밀 투표니까 말할 수 없어요. 절대 비밀. 절대 비밀.